T1이 지금 네. 어, 이어폰만 이제 딱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케이스가 따로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네, TA2와 X7, VX 프로는다 똑같이 요 네. 케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케이스가 유매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이름만 TRN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웃음> 어, 중국 내에서도 이제 브랜드들끼리 약간 이렇게 돌려막기가 <웃음> 음. 이제 성행하고 있지 않나 T300도 네. 괜찮죠? 아, 그렇죠. T300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뉴트럴하고 네. 블루투스에서 출력도 굉장히 좋았고 네, 블루투스 치고 네. 음질도 꽤 좋았고 아, 음질도 꽤 네. 좋았고요 TA2와 X7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은 체급에 차이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물리적으로 일단 드라이버 들어가 있는 숫자 하고도 되게 다르잖아요. 조금 더 X7이 네네. 전체적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더 고급집니다. X7이 확실히 조금 고급지기도 하고 네. 확실히 드라이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소스들의 덩치 덩치가 조금 더 이제 음. 확장되고 커지고 사운드 이미지도 좀 넓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굉장히 좀 흡사하기 때문에 네. TA2에서 X7으로 이렇게 확 커졌다. 정도로 이제 산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막 보컬 성향이라고 막 하는 그런 이어폰들 있잖아요. 보컬 이렇게 앞으로 막 드라이기 확 튀어나오고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컬이 스쿱돼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미들대학이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성향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막 평탄하면서 미들에 이제 약간 정보량이 조금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ta1, 2, x7, 그 다음 v x 프로에도 마찬가지로 좀 존재하는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ta1, 1이나 v x 프로 같은 경우는 치차림 대역들이 살짝 더 올라와 있는 튜닝에 가깝고 그다음에 TA2와 X7은 그거보다 좀더 이렇게 차분하게 뉴트럴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rn milk. Yeah, out 야, t o n a r whiteout 네네.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곡이 좀 옛날 곡인가봐요. 음. 옛날 곡이어서 그런지 네네. 모르겠는데 원곡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네네. 어두울 것 같아요. 옛날 곡이라. 음음. 근데 이제 약간 지금 VX Pro 성향이 전체적으로 전 대역들이 살짝 올라와 있는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괜찮아요. 어. 어둡지 않고 괜찮은데 다만 스네어가 좀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스네어가 살짝 네, 강조되는 게. 예. 지금 앵거스 스톤과 줄리아 스톤이 같이 함께한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이곡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사운드들이 많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드럼이나 음. 베이스 쪽 리듬 파트들은 네. 어, 살짝 이렇게 차분하고 조금 네. 이렇게 약간 슬로우 템포의 그런 음. 어, 비트인데 네. 기타, 통 기타,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와 음. 일렉 기타가 굉장히 좀 옆에서 맛을 많이 좀 살려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쿠스틱 기타나 일렉 기타들이 살짝 밝게 나와요. 음. 그래서 그 고역들이 살짝 밝게 나오는 게 이게 사실 네. 좀 호불호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기타를 좀 쳐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실 텐데 음. 약간 테일러 기타 같은 느낌. 이요 아. 어쿠스틱 기타인데 네. 어 찰랑거리는. 그렇죠. 약간 찰랑거리는. 없이. 어 음. 약간 바디감이 좀 덜하다. 바디감이 좀 묵직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약간 조금 덜하고 찰랑거리게 음. 나오는 네. 느낌이 조금 강한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컬에 약간 그런 콧 소리가 나는 대역들 약간 이게 한 800에서 1 k g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영역들인데 그런 영역들의 소리가 진짜 살짝만 앞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귓가에좀 간지럽히는 듯한 그런 정도까지만 옵니다 막 전면으로 앞에까지 막 튀어나와 있거나 뒤로 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어? 살짝 보컬이 잘 들리네 정도까지 예, 화사의 알머빗 들어봤고요. 네네. 일단 화사 씨의 목소리가 안정감 있게 잘 나오네요. 뭐쏘거나 찌르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 X7이 저음이 또 모자라지 않아요. 풍부하게 나오는 편이고 저음이 뭐 이렇게 타이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 그냥 풍성하게 네네. 즐길 수 있을 만큼 네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필요 없는데 여기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화사님이 원래 네. 목소리가 쏘진 않아요. 그 목에서 치차름 네. 대역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보컬이에요. 어. <웃음> 목에 걸려 있어. 어, 뒤, 목에 d s 가 걸려 있다. 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치차름을 정리하는 음. 그 기계 장비를 d 네. s 서라고 부르는데, 네. 어, 목에 좀 DSR가 걸려 있고, 네, 그렇죠, 어, 목에 그렇죠. 컴프레션도 살짝 걸려 있고, 네.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녹음받기 정말 편한 보컬 스타일이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에 힘도 되게 좋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타케오치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 들어봤는데요 네. 이 곡도 아까 처음에 처음 음. 하셨던 곡이랑 마찬가지로 네. 약간 옛날 곡이기 때문에 그때 네. 당시 이제 믹스 자체가 그렇게 막 밝고 고역이 많지 않거든요 음음음. 그래서 VX 프로로 들으면 네. 굉장히 요즘 곡처럼 밸런스가 살짝 잘 올라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웃음>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VX 프로로 다른 곡들을 들어봤을 때 피드백도 한번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케오치마리아나 약간 옛날 곡들 듣기에는 지금 밸런스가 어 옛날 곡들의 약간 어두운 부분과 VX 프로의 좀 밝은 부분이 만나서 어 약간 좀잘 중화가 되는 것 같다 정도라고 이렇게 좀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러스트어츠 OST 윙스 들어봤고요. 네네. 이거 DK가 만들었나봐. 어, 네네, 맞아요. 유튜브 음질이 이것도 별로 안 좋네요, 사실. 일단은 들은 거 소감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 나쁘지 않고요. 하이엣이 나오는데 계속 이 하이엣이 되게 안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쏘지 않아요. 어. 쏘지 않는 하이엣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바이올린 소리도 꽤 깔끔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마이걸 퀘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봤는데 네. 상하몽님이 아까 오락시 같이 이렇게 통통 튀는 사운드에 줬느냐라고 음, 음, 음. 물어보셨고 x7이 그런 부분들은 좀잘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미드레인지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ta2랑 x7은 공통적으로 음. 미드레인지 정보량이 요 시리즈들 중에서 음. 저희가 오늘 가져온 시리즈들 중에서는 음. 제일 정보량이 좀 많은 느낌 이런 예, 것들을 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왜 오락실 사운드들이 음음. 약간 그 되게 신디사이저로 만드는 음음. 막 그런 음음. 사운드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좀 약간 8비트 사운드들도 음음. 있고 음음. 애초에 이렇게 소리들이 중역대에 몰려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게 잘 돼요. 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들도 이렇게 평탄하게 좀 펴져 있기 때문에 장난기 있는 그런 네. 사운드들이 막 곳곳에서 이렇게 막 터진다. 이런 네. 느낌들은 좀잘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 네. 통통 씨는 오락 사운드 좋아하신다면은 X7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어춤 깨나 추는 사람들 잘 들었고요. 네네. 어 이수비 평소에 잘안 나오는 되게 밝은 스네어네요. 형이 내가 믹스한 응. 걸잘안 들어서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어 스네어 소리가 되게 좋네요. 스네어 소리랑 응. 스네어 소리가 되게 인상적으로 되게 좋고 그다음에 스네어 소리가 좋아요. 저번에 그 티포스 네. 때 음음. 갑자기 끌려왔던 동유리 형, 어. 김동률씨가 드럼 쳤거든요. 아 동유리, 동유리 잘 쳐. 어 동유리가 잘하지. 전체적으로 이미지도 되게 와이드해서 좋네요. 승희가 음.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 마스터리. <웃음> <웃음> 조금 밝은 거를 원하시면 TA1, 그 다음에 VX-PRO, 뉴트럴한 사운드를 원하시면 TA2, 그 다음에 X7, 가시면 되고요. 오랜전설 이야기 같은 경우는 빅스 자체가 약간 중저역대 조금 몰려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저역들이 많지는 않고 또 리듬악기가 없는 데다가 그 피아노와 그 약간 하프톤의 그런 뭐 가상악기들이 멜로디 라인들이 그쪽이 이제 좀 중심이 돼서 있는데 아마 다른 이어폰으로 들었으면 은 땡땡한 소리들 음... 네, 땡땡한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귀가 피곤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X7에서는 좀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이렇게 피곤 한 정도는 아닌 쪽으로 그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약간 믹스 상태가 좀 리미팅도 조금 과하게 돼있고 네. 조금 이렇게 눌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X7의 컬러를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포토그래퍼 DJ 한님 네. 신청곡을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X7이 이 곡을 듣기엔 좀 심심하네요. 약간 힙합곡이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나 이런데들이 조금 극저음들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원곡 믹스 본에서는 네. 근데 X7이 그걸 조금 심심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음, 음. 얘가 이렇게 막 저으면서 쿵쿵 울릴 때 조금 더 압박감이 있고 극저음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네. 이 곡이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다크하면서 음, 음. 이렇게 훅 이렇게 퍼지는 그 다음에 이 래퍼들의 목소리 톤들도 약간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한 네. 느낌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음. 엑스 X7은 그런 걸 조금 심심하게 표현해서 네.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음. 박하유비님 일부러 지금 클라이막스 부분부터 들어봤는데 치차렘이나 그 중고역대 느낌들 들어보려고 일부러 이제 클라이막스부터 들어봤는데 이렇게 쏘는 딱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TA2는 그 지점에서 되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유비님의 이런 노래를 들으실 때어 나는 확 에너지 넘치고 쏘는 거를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TA2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VX 프로나 아니면 아싸리 TA1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때도 조금 정리된 안정된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TA 2나 X 7이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어 좋은데 거예요. 이거? 어, 좋죠. 어 공간감도 되게 잘 표현되고. 그렇죠. 좋은데요? 음. 음. 그러니까 딱그 지점에서도 음, 부담이 별로 음, 음. 없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X 7으로 네. I will always love you, Linda Ronstadt라고 읽어야 음. 되는 것 같아요. 아그 히트 싱 I will always love you. 아 그거 어, 그거, 그거 어, 70년대 콜렉션 이게 되게 오래 음. 앨범인가 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 목소리 너무 좋네. 어쨌든 이 곡도 X7으로 들으면 조금 심심합니다. 옛날 레코드는 오히려 VX 프로에서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심심한 튜닝을 좋아하신다면은 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곡도 X7이냐 VX Pro냐라고 하면 개인적인 취향은 X7으로 들을 것 같아요. 음, TA2나 음, 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맛을 살려서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VX Pro가 네.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VX Pro로 SFA, 어. 어, 쏴요. 아, 쏴요? <웃음> 어, 이건 쏴요. <웃음> 어, 이건 쏩니다. 어, 어, 바로 걔 아예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 어. 어. 어안 됩니다. <웃음> 참으셔야 됩니다. 킬트 기어 마리오닉트 들어봤고요. 네네. 이거 들어봤을 때뭐 크게 모난 부분은 없고요. 음. 확실히 이 VX Pro가 전체적으로 약간 화사한 느낌이다 보니. 네네. 이 노래에서도 사실 스네어가 살짝 돋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VX 프로 말씀드릴 네. 때는 심지어 지금 홈팁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이제 버나우님 조심하시라고 음, 음, 어. 음. 실리콘 팁으로 키면 음. 이 비누과 가능성이 있어. 아 그럴 수 있죠. 아이 노래 되게 특이하네. 진행이 어. 뭐 상상을 못할 진행으로 아니 아무튼 사운드 맨으로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운드. 를 내줍니다. 음. 그렇게 발달한 느낌도 없고요. 어. 그냥 되게 안정적인, 좀 놀라운데요. 어 그래요? 네. 지금 음. 뭘로 들었었죠? VX, VX 프로로아 음. 그랬는데도 되게 안정적으로 음. 네. 나간다고. 아이 음.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 노래가 되게 진행이 특이한데? 오, 어. <웃음> 그렇군요. 어. 네. Burnout. TA2와 X7이 지금 성황이 조금 비슷하고요. 그래, 나몇만원더 내고 조금 더 음. 좋은 거 쓸래라고 하면 X7이 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TA2가 음. 가격이 깡패예요. 가격 대 성능비로만 따지면 저희 깡패죠. 오늘 완전 강추 아이템이었거든요. 어, 여기 다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어. 가격 대 비성능비로. 근데 이미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눈이 높아졌어. 얼마씩만 <웃음> 이만. 어. <웃음> 아. <웃음> 이런 거안 치는 거지 이제. 어, 그렇지. 팀킬 공부가 된것 같기도 해. 아, 오늘 의도치 않게. 그 의도치 않게 네. 네. 나왔다 질문. 네. x 7으로믹스가할까요 아. <웃음> 믹스는 가능은 하죠. 아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장담할 장담할 아, 수 아, 없어요. 아, 아, 아, 나도 장담할 수 아, 아, 아, 없어. x 스세븐으로만 들어야 될 거예요, 그 믹스는. 아, 왜냐하면 이 엑스세븐만 음. 가지고 모든 이제 모니터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음. 듣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게 또 모니터로 하려면 네네. 조금 더 뉴트럴한 게 필요해요. TRN이 네. TRN이 어, 저희가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RN이 조금 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리고 저도 BA15를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기 전에, 네. 그 전에 테스트해본 TRN 제품들은 좀 쏘거나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네, 어, 제가 좀 리뷰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음. 거절한 제품들이 음.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BA15가 좀 달라서 저희가 음. 어, 이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음. 하고 공동구매를 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ta2도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도 하고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공동구매하는 김에 이제 다른 제품들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몇 개를 더 들고 나온 음. 건데 네. 그 중에서 ta2와 음. x7이 결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 TRN이 기존에 뭐 약간 치찰음이 쏜다더라 그런 인식이 있으셨던 분들도 TA2나 그 다음에 X7, b a 1 5 이런 네. 거 들어보시면 인식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TA1과 VX Pro는 고음역대가 좀 올라가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아주 쏘거나, 막 엄청 이거 막못 들을 정도로 막 쉑쉑거려. 막이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음. 어쨌든 투나 X7에 비하면 조금 고음역대가 밝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치찰음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본인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쏘는 것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의 추천 제품은 TA2와 X7이었습니다.